일주일차가 되면 정말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. 아 제가 이제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이제 주름이 여기저기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. 이제 팔자에, 눈에 막, 특히 목주름. 그래서 이제 페이스라인을 다시 한번 찾게 됐습니다. 지금 그 스마일 리프팅 몇회 받으셨죠? 저 4회 받았어요. 4회. 딱 끝나고 이제 한달된것 같아요 아 솔직히 1회차 때는 어 내가 이거 왜 받았지? 나 이거 별로 효과 없는데? 하면서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2회차, 3회차 이거 진행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막 고민을 해, 하면서 이제 2회차 진행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2회차 받고 나서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팔자 일단 없어지고 목주름이 이렇게 완전 찐하고 잔주름이 막 자글자글하게 있었는데 잔주름이 거의 없었어요. 없어지고 이게 일주일차가 되면 정말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 되게 좋은 게 피부결도 되게 많이 좋아져요. 그리고 이게 리프팅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모공 같은 것도 되게 좋아지고 그러니까 얼굴 톤 자체도 되게 많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일단 턱선이 날렵해지니까 뭘 입어도 잘 어울리고 누가 저한테 리즈갱신 했다고 요즘 막살 빠졌냐고 너 얼굴 또뭐 했냐고 이제 막 친구들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. 지인분들도 물어보시고. 일단 목주름뿐만이 아니라 이제 얼굴에 주름으로 고민 많으신 분들,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볼살 처짐이나 어, 눈, 이렇게 주름 쳐진 거 있잖아요. 요즘 이렇게 신부볼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불독살 있으신 분들, 그런 분들한테 되게 많이 추천드려요. 다섯 개 만점에 몇개 정도? 나는 다섯 개 만점이 육점이야. 정말.